유튜브를 시작한지 3년 한때 열정은 싣고 지금은 6개월째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이게 6개월만의 영상이다 전에는 매달 치킨 몇마리 사먹을 정도의 광고 수익 그리고 마케팅 유튜브를 하다보니 연결되는 컨설팅 수익 지금은 없다 한때는 클린하지 않은 콘텐츠에 눈을 돌린 적이 있다 국뽕 유튜브 저작권 도용한 콘텐츠 유명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유행한 말이 있다 너도 해왜 나는 너도 해 하지 않았을까 클린하지 않은 콘텐츠라 생각해서였을까? 나만의 소중한 콘텐츠 내 손안의 클린 콘텐츠는 뭘까? 다른 사람 영상 베끼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선정적이지도 않고 낚시성도 없고, 다만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야겠다. 나만의 내손 안에 클린 콘텐츠.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해야지. 내손 안에 클린 콘텐츠.